아, 도주세. 어, 80, 90, 51점 정도. 아이디어 떨어져. 아, 발기력 최악이죠. 아,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남자들만 올수 있는 이곳 특히나 헬창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남자 성아 고추에 얘기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저희 쪽에 이렇게 속설이 많잖아요. 바디빌더들은 딸을 낳는다. 바디빌더들은 고추가 작다. 뭐 이런 것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길맨 대표 원장님, 홍원니 TV 에, 구독자 여러분 에, 반갑습니다. 길맨 비뇨기과 네트워크 대표원장 장패키라는 사람입니다 공원이 영원한 후배 한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도 진짜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 좀 네.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저희 헬창들이 오해를 받는 것도 많고 막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부터 어. 어, 좀 검사를 받아서 좀 알려줘야 돼가지고 검사를 지난번에 제가 받았잖아요 네. 제가 40대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이니까 는 네. 40대 남성이 이 정도 호르몬의 수치를 갖고 있고 음. 또몸 상태는 어떤가? 여기 나온 수치로만 봐서는 이게 남성 호르몬이 네. 지금 6.39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2.4에서 8 7이 정상인데 이 수치로만 보면 몇 살이에요? 25 네.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돼 어. <웃음> 25이요? 네. 네. 정확하네, 지 이게 타고난 그러니까, 게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운동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타고난 것에 한계가 있고, 음. 어, 운동을 네. 되게 열심히 해온 분이라서, 아. 이렇게 남자 호르몬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것. 저는 판단이 되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는 남자들한테 굉장히 아. 어, 좋은 거구나. 뭐, <웃음> 수염이랑 이렇게 세층 뭐 남는데, 그건 외형이 고 그러니까, 실제 안에 있는 남자, 그쵸. 25세 남자가. 맞아요. 제가 밤에는 25시 되는 걸 저도 느껴요. 맞아요. 저는 25시 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나이 때, 그러면 높은 건데, 그러니까 네. 무조건 높은 게 혹시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일단 정상 범위 내에서 높은 건 좋은 겁니다. 아, 예, 예. 참. 요거, 어, 선물로 드릴게요. 가지고 다니면서, 영상 자랑 좀 하시고. 요거를 코팅을 해서 저희 집, 이렇게, 그, 집에다가, <웃음> 어, 어, 네, 이렇게 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생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성적 아니에요? 어, 진짜 상장보다 더, <웃음> 그, 대회 나가서, 어, 어. 어 세계대회에서 우승할 때보다 더 좋네요. <웃음> 네. 성으로만 거꾸로 수치가 낮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걸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육이 잘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관계를 이렇게 할때뭐 음. 발기가 안 되든가 음. 아니면 뭐 다른 뭔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그 남성호르몬이 이렇게 부족해지면 음. 이 몸에는 근육 있죠? 네. 그게 잘못이 빠져 체지방, 네. 어, 뱃살, 뱃살 이렇게 나 일단 성욕이 그 숫자랑 똑같이. 성욕이 떨어. 음... 하고 싶지가 않아. 아... 하고 싶지 그러면은 성욕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 떨어지고 실제로 성관계를 할 때, 어, 발기력 떨어지. 아 발기력 같이 떨어지. 아, 참 최악이죠. 아, 네, 그렇죠. <웃음> 남자로서는 뭐 어,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아, 네, 3, 40대가 호르몬이 떨어진다고 하면,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운동을 해서도 막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혹시 다른 뭐 방법들이 또. 무사비로 권유하는 거는 일단 좀 운동 좀 열심히 해라 운동을 네. 일단 운동 안 하는 것도 그 그렇게 남성으로 몸 스지가 떨어지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포함해서 운동한 사람들이 어, 많이 들었고 나오는 얘기인데 네. 바디빌더들은 고추가 작다 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이게 정말 이 근육을 많이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뭐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어, 그런 얘기는 좀 처음 듣거든요. 아, 어, 그래요? 네. 저, 저희는 정말 많이 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이게 이 밸런스 문제거든요. 발달하신 분들은 이제 뭐 기골도 좀 장대하고 몸도 크잖아요, 이렇게. 근데 성균은는 그냥 보통이니까. 네. 보통이니까 작아 보이는 네. 거. 저,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운동하고 이제 막 샤워장을 많이 다니고 동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작아요. 어. 큰 사람들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아가지고, 어. 뭐 이걸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보, 뭐 보여줄 수도 뭐 없는 어. 거고. 그러면 홍언니는 솔직히, 저는 본인 생각하기에 어. 이렇게 작다, 크다, 어. 적당하다. 저는 적당하다. 100%로 했을 때 50이 중간이라고 하면 저는 70? 어, 네. 네. 70. <웃음> 그럼 한 봐야겠다. 저도 홍원이거 봤잖아요. 어. 근데 본인은 너, 70이라고 봤잖아. 생각하는데, 어, 어. 이게 좀 약간. 음. <웃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는 그, 이하라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50 미만. 50 미만. <웃음>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다면. 예. 이게 이거 무슨 어, 이거 군대 온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뭐 까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동시에 깠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어뭐 아, <웃음> <웃음> <웃음> 뭐, 평상시 사이야 그런 거면은 응. 화가 나면은 뭐 엄청 나겠네. 네. 때리겠죠. <웃음> <웃음> 사람들 사람들 좀 네, 많이 때리겠죠. 네, 네, 네. 둘이 어? 비교했을 때 50이 중간인 7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70은 아니고요. 아네 네. 네. 80? 한 50? 50일 정도. <웃음> 예예. 50일 예예. 그럼 좀 정확하다니까. 요 예, 예, 저도 예. 많이 보니까. 그리고 게스트분은 네 40. 아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어머니도 볼수 있으니까. 원래 아들은 엄마났거든요. 그래도 환학은 많이 퍼진대요. 아저 정나예. 예. 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여기 수술 요즘에 많습니까? <웃음> 다 있어. 아, 그래? 길어지는 거, 두꺼워지는 거다 어, 있는 것 같아. 이거 내 주위 아는 사람들 못 보게 해야 되겠는데? <웃음> <웃음> 자 수술 받으시라고 애칭을 받는 <웃음> 겁니다. 남성 수술 원래 계속해야 그래. 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성기를 매일 보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기가 작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어. 그런... <웃음> 여러분들 저희는 작지 않습니다 <웃음>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뿐 요거를 녹화하셔가지고 여자친구들한테 돌리세요 근데 보고 여자친구가 인정하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여자친구한테 동의 안 하면 은 저한테 오면 되겠네 제가 알아서 키워주니까 저도 예전부터 20대 때부터 되게 궁금했던 건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는 근육 운동을 해서 여기다 무게를 주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잖아요. 네네. 코추도 예. 지속적인 운동이 하면은 혹시 커질 수 있는지. <웃음> 어, 발상이 참 네, 재미있습니다. <웃음> 뭐 무게, 무게 뭐 말씀하시는데 변태죠. <웃음> 아, 무게를 뭐 추가 같은 거 달고. 죠 이렇게 그렇죠. <웃음> 한 발기를 한 하면은 게... 이게 올라가고 예. 또 죽으면 떨어지고 예. 이럴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아, 그리고, 하다 보면은 어, 네. 저희가 이거, 옛, 옛날에 어, 어.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얘를 뭐 단련하기 위해서 강갑도 없어서 막 치솔로도 막 하고. 아, 변태네요. <웃음> 내가 했더는 게 아니고 아, 아, 아, 아.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거지. 아, 의학적이지 않은 이런 런 이런 것도 있듯이 아, 얘도 운동해서 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아, 우리 그 음경에는 이 근육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경은그 안에가 혈관 나머지. 하기 위해서 피가 쭉 밀려오면은 쭉 커지는 거고 빠져 나가면 이제 죽고 그러는 거고. 오. 그래서 아. 백날 추위 달고 이렇게 해봐야 <웃음> 아 그렇죠. 할 수는 없다. 지금 보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아니면 이걸 지나가다가 보신 분들 중에 여태까지 내 헛수고했다 이런 아, 분도 있을 것 같아. 아, 아, 아, 아. <웃음> 왜냐면 궁금해 살 봤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키 크기에서 네. 뭐. 점프도 많이 알아. 뭐 우유 많이 먹어라, 멸치 많이 뭐 이러면 이러는데 혹시 네. 고추가 커지기 위서그 어. 성장기 때잡아당긴게 어. 되거나 어. 코드바 그런 거 있지 않나 코크라고 어, 뭐 이렇게 어, 네, 하고 어. 혹시 커지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성장기 때? 사실 그런 것이 뭐 알려진 건 전혀 없고요. 성기 크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어 탁월한 운명이라 고 생각하거든요. 운명. 그 운명을. 피할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웃음> 그렇죠 아그걸 바뀌죠 그러면 어. 하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이게 그러면 유전이에요? 아버지는 큰데 나는 조그만하다 아버지가 적으니까 나도 적다 그것도 꼭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 성격 크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게 감을 잡을 수 없을 때가 네. 날수 없네 운명이네요 <웃음> <웃음>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어. 저희도 이렇게 막 펌핑 막 이렇게 되고 혈류가 많이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이제 고추로 많이 혈류가 또안 모이고 이렇게 발기부전이 될수 있다는 라 얘기가 있고 근육으로 피가 많이 가서 네. 어성기로갈 피가 네. 부족해져서 발기부전이 오지 않냐 네. 네. <웃음> 에디슨이요? 거의 진짜 오늘 고추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어, <웃음> 살면서 어, 어, 저도 너무 어, 많이 아, 들어가지 네, 네. 아까 그 질문이 정반대로 정반대다 아. 혈액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활발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육에만 가는 게 아니라 몸이 다거든요 그럼 성기렇게 어, 혈액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럼 발기가 더잘 되는 어. 거네요 일반인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기력이 아. 발기가 더잘 되고 저는 원래 체지방을 12%대를 항상 유지했었거든요 체지방 유지했다가 살을 쪄 봤어요 음. 20%까지 넘어 봤는데 한 6개월 3개월만 했더니 그때가 약간 발기부전이 오더라고요 살이 쪘을 때? 네, 살이 안 쪘을 때는 거의 그 전문용어로 지루 라고 할 정도로 음. 좀 정말 강직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딱 근데 사, 근데 제일 중요한 게저 느껴봤어요 살이 찌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또 옷을 벗고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음. 내 배를 봤을 때도 또 그런 자괴감 저는 근데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심리 상태도 되게 중요하죠 아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장 큰 섹스 기관은 성기가 아니라 내라고 하잖아. 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거는 실은 내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음. 여기서 이제 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면 그 성감도 떨 낮아질 거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극심을 가져도 좋을까? 아. 저 포함이에요. 저 어. 포함인데 어, 바디빌더들은 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딸을 많이 낳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 또한 딸이 두 명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웃음> 네 그런 얘기가 아, 있어 이건 들어봤어? 아 그럼요 이건 들어봤어 아, 그건, 아. 그거는 뭐 저, 그래서 아. 항상 여자친구랑 장례를 딱 생각했을 때 딸이 좋아 이러면 은나 아, 스테롤 썼는데 맞을까? 이런 얘기까지 해봤어요 <웃음> 근데 실제로 제 주위에 운동했던 동료들 보면은 네. 정말 다 딸이 많기는 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게 이게 우연인 건지 이게 정말 어,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도 음. 좀또 아시겠지만 요즘은 딸이 대세, 대세잖아요. 네. 예, 아들 낳으면 뭡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어, 그게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네. 어, 그런 얘기에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아들딸 <웃음> 운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원장님하고 윤규원한테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근육이 없고 꼬치가큰 인생. 근육이 많고 꼬추가 작은 인생. 어, 글쎄요. 그... 어... 이거는 딱 그거 같아. 어. 내가 그냥 외형적으로 많이 보여줄 거냐, 어. 내가 밤의 황제가 될 거냐. 어, 음경 확대 수술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니까. 근육이 없어. 근육보다는 어, 성기이 어, 좋아야 되지 않겠나. 아그 맞는 말이죠아 <웃음> 호원님, 호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근육. 네. 근육? 어. 응. 욕기탕을 가면은 일단 몸이 이렇게 크고 덩치가 크니까 응.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쳐다봐요. 아, 그래. 많이 쳐다봐. 응. 일단은 근데 근육을 먼저 봐요. 응. 그러더니. 그리고 바로 시선이 바로 이렇게 음. 어, 이, 부러우니까 이렇게 시선 을집중하 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예예. 예. 몸도 굉장히 일반인 같지 않고 멋있잖아요.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매력적이라는 것은 성적인 매력도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본질이죠. 여기 구독자분들 매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정말 부럽고 운동이 어 그렇습니다. 결론은 바디빌더들, 운동하시는 분들은 고추가 작지 않다. 그리고 발기부전도 영향이 있지 않다. 딸을 낳는 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운동, 운동을 운동 많이 하시면 테스토스테론이 좋아져서 남성 호르몬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인이 같이 될 수가 있어요. 40대 때 25살의 호르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언니 채널에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언니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